서 계속 기다릴 테니 내가 떠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. 내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건지... 뭐, 넌 평소에 친구들에게도 이런다고? 신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. 내가 널 위로해 주지 이 세상의 먹구름을 걷어내리